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어떤 환자분이 진료를 오셨더랬는데요. 그 쌍꺼풀을 진짜 너무 크게, <웃음> 이렇게, 그리고 뭐 앞트임, 뒤트임, 막 밑트임, 뭐 풀트임, 사방트임 해가지고, 과도하게 눈을 성형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 생각에는, 어, 어, 뭐 유튜버시라 하더라고요. 뭐 유튜버 뭐 이렇게 하시는데 눈이 커야 이제 예쁘니까 막 눈을 이렇게 막 과도하게 크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눈큰 게. 아 그래서 제가 이 관상성형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막연하게 눈이 크면 예쁠 것이다. 아 코가 얄쌍하면 예쁠 것이다. 얼굴이 V 라인이면. 어, 이렇게 삐약이라도, 강남성계 삐약이라도, <웃음> 어, 어, 예쁠 것이다. 아,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타파하고자 제가 이관상정형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 찍고 있는데요. 제가 약 1년 전에 그 눈이 크면 예쁜가? 아, 라는 동영상을 그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반응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성형외과 의사 맞아? 어, 아이 의사는 눈 크게 하는 그런 성형을 안 하나봐, 뭐 실력이 없나,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상 고전인 그 마이상법이라는 책에는 함신불로 대이철 원이노자촉수라고 해서 그 눈은 이렇게 막 노출이 막 되면 되지 않고 뭐 돌출이 돼서도 좋지 않으면서. 막 둥글고 이렇게 부리부리 하면 수명을 재촉한다라고 아, 어, 쓰여 있습니다. 즉 눈이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커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그래, 어, 뭐 눈이 크면 어, 예쁘지 않다. 아, 또 눈이 크더라도 어, 너무 커보이지 않고 어, 적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이어서 1년여 만에. 어, 볼록한 이마보다는 납작한 이마가 예쁘다. 아, 라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의 해부학적인 근거와 또 진화론적 근거. 어, 그 찰스 다윈, 그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는 에, 에라스무스 다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철학 풍토는 그, 그, 진화론이, 뭐, 경제학도 그렇고, 뭐, 철학도 그렇고, 그 진화론이 아주 그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윈이 생물학에 적용을 해서 진화론을 완성한 것인데요. 그런 진화론적의 그 이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사람의 이마를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그 노란 타원의 그 아랫 이마와 빨간 타원의 윗니마로 그 해부학적으로 아래 위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노란부분 즉 아래쪽 이마로 설사 윗니마 쪽에 뭐 필러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이마로다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부분이 융기되게 되고 빨간부분은 뭐 융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면 아, 왼쪽과 같은 이렇게 아주 그냥 여성스러운 고급진 이마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른쪽 같은 사진에 그 파란 화살표와 같은 방향에 그좀그 그 훌러덩한 이마라인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 얼굴면 이 패셜 플레인 그 성형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얼굴면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경사진 얼굴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경사져서 좀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 얼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마의 경사도도 얼굴 면과 마찬가지로 그 이렇게 왼쪽과 같은 경사도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고, 오른쪽과 같은 이마 경사도는 좀 도회적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인간이 점차 진화하면서 그 뇌의 용적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마 형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는 뭐그 그 뇌가 적은, 뇌의 용적이 적은 뭐 어류나, 어, 어뭐 우리가 인면어형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면어형 얼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얼굴형이고 또뭐 고릴라나 침팬치의 그 이마 라인을 어,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뭐, 대, 대략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어, 여기에 2017년도에 그 세계적인 과학학술진 그 네이처지에 나온 인간의 진화 과정에 따른 이마 모양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그맨 왼쪽에 네안데르타린부터 맨 오른쪽에 그 호모사피엔스까지의 이마 모양을 보게 되면 맨 왼쪽 그 A의 그 42만 년 전에 그 인류의 이마라인은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 그 호모사피엔스의 이마 경사도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마 성형을 할때이 빨간 화살표의 이마 경사도를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즉 아랫니마는 좀 납작하게 하면서 그 윗니마를 볼록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누운 이마라인을 윗니마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오른쪽 이마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쁩니까 어, 도리어더 이상하지 않았나요 어, 이것은 윗니마 이마, 아랫니마만 생각하고 이 전택궁에 대한 고려나 이마 면적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래 전에 어떤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이제 진료를 와가지고, 아, 제가 이제 이 얼굴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리면서, 아, 이런 성형, 저런 성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분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지 않으시고, 한뭐 한, 한, 2, 3년 만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저한테 아 당신이 어, 어 3년 전에 나한테 이수술 해야 된다. 저수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서 아 그걸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내 얼굴이 지금 망했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지금 사례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 이마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윗니마 지방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눌려서 이 전태궁에 대한 고려 또 이마, 윗니마가 이렇게 뿔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이마가? 그러면 이마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마 면적에 대한 고려 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분 얼굴에 맞게 하여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또 고려할 사항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란 가운데 이마와 이 파란 이 바깥쪽 그 이마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 이마 필러를 맞게 되거나 이마 뭐 지방의식을 하게 되면 뭐 이마를 이렇게 좁아 보이게 한다고 이 노란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윤기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이마의 이 가운데 이 노란 부분만 그윤기돼 가지고 이렇게 성형한 티가 나는 이마가 되고요 반면에 왼쪽에 그 파란 점선 원 부분이 이렇게 윤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이 안쪽이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윤기가 되게 되면 그 노란 점선에 이쪽 가운데 쪽 이마는 이렇게 납작하면서 이 파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이 파란 화살표 방향을 보면 이 바깥쪽 이마가 이렇게 어, 윤기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귀족적이고 세련된 이마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각자가 가진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미적 기준이 뭐 주관적이니까 뭐 서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겠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겠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특급 연예인들 뭐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8 90% 가다 좋아하고 뭐3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1 20% 가 좋아하고 이렇게 대다수가 좋아하는 얼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록한 이마가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영상을 보시니까 사실 이렇게 볼록한 이마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어,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가운데 이마하고 바깥 이마하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볼록한 게 예쁜 이마가 될까 아, 그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